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를 보시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뜻이. 시대는 BC 739년부터 680년경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좀 전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초점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서 말씀이 나왔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에 대해서 말씀이 됩니다. 자,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자, 1장에서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위로와 국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점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3절에서 27장까지는 유다와 인접한 국가들에 대한 심판에서 말씀하시고,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온 땅에 온땅 이만 심판에 대해서 경고와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39장에서 6 36장에서부터 39장은 역사적 막간의 어떤 전쟁 그 히스기야 때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반으로 나눠서 하느님의 구원 위로와 국률에 대해서 말씀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인데. 40장에서 48장까지는 참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49장에서부터 57장까지는 고난의 메시아 구속의 제사 구속의 제시 58장에서 66장까지는 왕노릇하시는주 구속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거룩과 1장에서 39장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영광, 하느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소는 남이다 인접 국가에 대해 있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 그 다음에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 고 그런 정도, 그 7139년, 고 그러니까 720년, 680년 되는데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시점서부터 한 4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40장에서 66장은 뭐냐면 그게 그 개방이 안된 상태에서 봉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넘어간 상태.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본 상태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계속 그 현재까지 우리가 적용되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보시겠습니다. 네 가지 시대 배경인데, 여기서 그 요담에 대해서는 그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우시아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7장에서 19장까지는 아하스 왕. 그 다음에 20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40장에서 60장까지는 문하세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뭐 나머지 그쪽 보시는 것처럼 하시면 되겠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남유다 번성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9장까지는 아람의 침공과 아수르의, 아수르와의 동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는 아시라에서의 독립을 시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르건 이세에서부터 그 다음에 산입 침공까지 한... 10년 정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인 내용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세에서부터는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수르의 완전 종속되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만 예루살렘 성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복된 상태고요. 경제는 총체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0장에서부터 이 60장까지는 봉인되어 갖고요. 포로로 끌려간 뒤볼 곳을 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70년 만에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향을, 귀향됐던 예언들이 다이 적혀있던 내용들이 문화세에 60, 40장에서 60장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 내용은 보시면 이렇게 뭐 보시면 됩니다. 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이사야가 꽤 오래 산 사람입니다. 꽤 오래 살아갖고 뭐라 그럴까요. 그이 시대를 보면 여기 그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할 때서부터 나오고 시작하는데 아까 다섯 왕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 이사회는 어떤 선지자였나, 어떤 사람이었나. 다섯 명의 왕을 섬겼던 선지자였고요. 그다음에 남유다 멸망을 예언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외교관이었고 또 정치가였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이저 애굽하고는 절대 친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그예레미야하고 똑같이 그런 걸 얘기했던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어, 북이스라엘예언한 사람이 그 엘리 저 엘리안데. 예. 엘리안데 그 마시마까지 하는 게호세하거든요 여기다 마찬가지 남유다를 갔다가 남유다 왕국이 망해갔다고 예언한 사람이 그이 이 누구였죠 이 사람 그저 이사야고 마시마까지 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어, 여기서 보면 요 나온 게 뭐냐면 베가 왕이요. 베가 왕이 백어왕이 아라 아라망 드신 그러니까 그. 수리아 왕 르신하고 에드 블레셋과 함께 와가고 뭐냐면 아수로하고 그 대적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담 왕한테 얘기하는데 요담 왕이 이런지가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백 왕이 다시 한번 뭐예요? 아스 왕한테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 왕이 놀라 갖고 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그 불타는 부지깽이 같은 이가 관계 없다 무지 물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겁을 먹고 아스 왕이 어떻게요? 해그 다글라 그 그러니까 빌레스 삼세한테 요청을 하죠. 그래고 다글라, 저, 저, 빌레스 3세가, 어, 다메세까지 가갖고침공해서 완전히 전멸을 시키고 와갖고 한 상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조공을 바치길 원했죠. 그래서 많은 조공을 아수왕의 이, 저, 이 디글라 빌레스 3세한테 많은 조공을 갖다가 바치죠. 자 그리고 나온 상태에서 그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이사야 7장 1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손자의 오이담의 아들인 유다이 아스왕때아라망의 아라망, 르신 왕과 아,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아깝고 이사야 7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가 뭐냐면 이제 이제 호세아는 원래 아수르신아수르 아수르 정책을 하는 사람인데 배반을 내고 애굽하고 친교를 해갖고 아수르한테됩비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이세세한테 720년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때또 공격을 하죠. 이런 그러니까 걸 갖다가 지금 쭉 그, 요 이세아 선지자가 어,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웃음> 아람왕들을 보면, 어, 여기서 보면 르신왕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르신왕이, 그러니까, 어, 하시엘 같은 경우는 그 엘리사가 그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해갖고 왕을 만들어 서 만든 사람인데, 그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보면 르신왕 때문에 결국 르신왕은 우리 내서 마지막 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술왕 디글라필라스의 3세한테서 담세섹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수르 왕에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게 요거 디글라 필라스의 3세 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영토를 점령하고 살레의사오세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 시킨 왕이고요 사르곤 2세가 멸망 시켰는데 이 살만에서 오세가 사마리아 성을 한 5년 정도 계속 공격을 해갖고 하고 난 다음에 사르곤 2세가 완전히 그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만 7천 명의 사마리아로 완전히 데리고 가는. 강주 이지시키는 그런 그 사르곤 이세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산대립은 뭐냐면 그히스기아왕때 공격해오죠. 공격해오고 난 상태에서 뭐냐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천사를 하나 보내서 완전히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다 돌아가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 에 r 하돈한테 살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왕들은 보면 신바벨론이라고 하죠. 나보폴리살이 이제 아수르 군대를 완전 멸설시키죠. 그래서 완전히 뭐 없애버리고, 누브간네살 어, 2세가 아, 남유다의 가장 전성기를, 아니, 그 바벨론 최고 전성기를 누린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킨 게 누브간네살 2세입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은 뭐냐면 마지막 왕인데, 이 당시 뭐냐면 그 어 베사살이 고레스 왕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올 때 이제 요 베사살 왕때그 국무총리가 그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딱 보니까 고레스가 들어오니까 그 이사야 선지 선지서를 갖고 가서 고레스 왕한테 선지서를 보여주면서 당신 이름이 여기 나오고 당신 이름이 그이 바벨론을 갖다 멸망시키고 당신이 왕이 될거 왕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니까. 한200 200년 전 3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예언서에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 놀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부다 보내주는 귀향시켜주는 그런 왕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데 바사 왕들을 보면 고레스 왕 이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사야 40 48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 인들를 귀환 조서를 내린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레스 왕칭령이라고 나왔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 바벨론에서 뭐냐면 갈기미스 전투가 나오죠.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이 그 아수를 갖다 완전 밀망시키죠. 그래갖고 이 노란 것들은 뭐냐면 느브갓네살의침공론인데 여기 쪽 보시면 이쪽 가갖고 그 애국까지 쳐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뭐그 두로 그 다음에 블레셋 모든 것다 전멸시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포로를 갖다가 데리고 오죠. 일차 포로를 갖다 데리고 오는 그 라인이 바로 요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신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요? 여기 보시면, 이 정말. 정말 그 그림으로 그 그린 건데 너무 참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두께가 7m에서 30m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3m 정도를 1층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성벽 두께가 2층 높이 내지니 10층 높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좌측 상단에서 보면 여기 마차 타고 가는 거 보면 그만큼의 30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벽의 총그 둘레는 90km 그다음에 성백 높이는 20m. 20m 면 7층 높이죠. 7층이 높이가 되어 있고요. 성의 촉 면적은 서울 정도 크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의 문은 한 100개 정도. 식수원은 유프라테스강을 그 외곽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 안쪽 성 안쪽으로 들어가 갖고 식수를 쓰던 거라고 되어 있고요. 20년 분량의 실량을 비축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왕들을 갖다가 성을 공격할 때 뭐냐면 그, 완전 굶어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식량이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20년 정도 쓸수 있는 분량을 비축해 놨다고 보면 대단한 거죠. 근데 어떻게 망했나? 결국은 뭐냐면 밖 안에 있는 사람이 문 열어줘서 그냥 부혈 진입 들어갔던, 입성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쭉 보면, 우리가 보면, 아수르 영역이 뭐예요? 그 브라운 쪽으로 돼 있는 거, 그 밤새고 로돼 있는 것이 여기가 이제 아수르 영토고요. 과거의 아수르 영토였고요. 이제 뭐냐면, 아수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하고 메데 스키타이의 삼각동맹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니누엘를 갖다가 무너뜨리죠. 그렇게 해갖고선 완전 그 시리아를 갖다 없애버리고 난 상태에서, 요 나머지 뭐냐면, 요 빨갛게 돼 있는 상태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왕 2세 때 나왔던 그 영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초록색에서 초록 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 영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우시아, 아스, 히스게 문화세에 대한 내용은 아까 봤으니까 좀 통과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 사건들 보면 왼쪽은 그 전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전 사건인데 B.C. 740년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것을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빨간 거를 기준해서 보시면 아모스, 뭐요나 같은 시대 동시대했던 사람들, 그 호세아, 미가 같은 경우요 같은 동시대 사역했던 사람들이고요. B. 728년에 히스야가 종교혁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714년 아수르 왕 시타네립이 침공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요. 자. 어,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 소나 나귀나 주인이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에다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갖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행악의 종자여, 악의 축이여, 부패한 자식이로다. 매를 더 맞으려고 폐악을 거듭하는구나, 너희들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을 널 갖다 상하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널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할 또다, 너희는. 그 다음에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그리고, 어, 그딸 시온의 포도의 망대같이 참외와 참외 밭에 원두막같이 애호사인 성옥같이 겨우 나무떠다 그리고 그다음에 망군의여호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에같이가트리라고얘기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그 그, 그 뭐라고 할까요? 진멸한다고 할까요? 그 진멸한다 그요그 심판하고 을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절에요. 이 장에서는요. 그다음에 요 종교적으로 보시면 여기 위에 까맣게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그 상태 자체는 뭐냐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난이 재물 같은 거다 필요 없어. 나는 뭐냐면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너희가 수요예배, 금요철이야, 뭐 부흥의 그 주일예배 뭐 드리고 왔지만 뭐야 전부 다 뭐냐면 넌내 땅만 밟을 뿐이야.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철이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믿음을 과연 갖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해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그 다음에 13절에 뭐냐면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그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울러는 뭡니까? 내가 일반 삶에 있어서는, 일반 삶에 있어서는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삶과 바깥의 사회 삶이 전혀 다르고 있다고 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4제로 내가 무거운 짐이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깨끗하게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정의를 구하며 그 다음에 뭐냐면 고아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과부를 위하여 변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까지 이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정의가 구인이 되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피 묻은 손을 씻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고쳐쓰시는 분이다. 저희가 보면 제가 구분해 주는 게 뭐냐? 이 파랗게 나오던 색깔, 그 전에 나온 색깔과. 요, 요, 다음번에 나온 색깔이 좀 다르죠. 요거 뭐냐면 심판과 요 파란색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좀 구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똑같은 장애짐에도 불구하고 18장에서부터 2 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가 주원같이 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 합니다. 그니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요? 고쳐서 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 순정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어떻게요? 시계, 시계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네가 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반하면 칼을 삼킬지라 배반하면 너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업이 뭐예요?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서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요? 내 삶이 쫓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 물이 섞었다. 뭐냐면 은에다가 뭐냐면 이게 순은이에요 거짓말 시키고 찌꺼기 집어넣어 거짓말 시키면서 순은이라고 얘기하고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가면서 어떻게 되면 사기를 쳐가고서. 그 판매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고관들은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호하지 아니하고 과보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1장 부서 6절까지는 뭐냐면 전부 다너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계속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적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 부서 6장까지는 그래서 지적을 하면 뭐예요 사실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데 그 내용을 지금 송사와 똑같은 상태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내외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아론아들과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 불을 쓰지 않고 자기가 다른 불을 썼다가 결국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저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피는 먹지 말아라 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자가 피를 먹는 자는 우리가 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슴피 먹는 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슴피도 그냥 먹고, 그 다음에 육회도 먹은 거 보면 이런 걸 갖다가 날고 피 같은 거 먹지 않았으면 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 또, 또 하나 뭐냐면 점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그, 뭐죠, 그, 그 목회자도, 목회, 목사도 그 점집에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 내, 내년 4월에뭐 총선인데 내가 공천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이 점집에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머리 머리 머리발을 둥글게 깎지 말라고 얘기하고 둥글게 깎지 말다는게 저는 이게 그 빡빡 깎지 말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이번에 그, 그황 대표께서 그 머리 민것처럼 그렇게 깎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없고요. 그다음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게그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피부에 대한 어떤 그 접촉에 대한 그 애착에 좀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문신을 많이 하는 거로 저희가 그 통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부가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고통을 준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쾌감을 느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눈 신동자에다가도 그 동자에다가도 그 문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접촉에 대한 애착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볼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20장 보면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 백성 중에 끊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 그 여러 가지 뭐, 뭐, 형제들과 가늠하는 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뭐냐면 그 짐승과 화, 수건 나는 사람들 이것도 가만두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것도 사실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장에서 6장까지는 뭐냐면 너 이런 거 했지 또 이런 거 했지 이런 거 하면 넌안돼 잘못됐어 라고 그거 계속 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이, 이 2장, 1장에서 6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애국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가집에 뭐 자주 가잖아요 어, 안갈수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자체도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요. 자, 자, 장2십 절부터 3 0 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내가 슬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을 보호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심판할 것인데 내 마음은 내 마음 편해질 거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쓰면 내가 슬프다고 못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슬프지만 내가 뭐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봉하겠다,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에게 너희들을 대때 복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 내가 또내 손에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재판관들, 그내 참모들, 벌레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때 그러고 만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의성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신실한 고을이라고 부르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석항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석항을 받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정의로 구석항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들은 뭐예요?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살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 공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포함이 되냐면 정의하고 다릅니다 공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을 공이라고 보시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이 공의를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지켜야 될 공의 아까 얘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위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규율들 이런 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돌아온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은 뭐예요? 공의로 우리가 그것을 갖다 공의로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기가되있습니다 자, 여월을 버린 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사들만 아니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상수의 나무처럼, 물이 물이 없고 말라버리는 상수의 나무같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동상같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그 다음에 강한 자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이, 사모라기 같이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강한 자들이 아주 약한 나무 토막처럼 바뀌어져서 불티 같아갖고 불쏘시개처럼탈 것이고 그것을 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면 불쏘시기 되고 령밖에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만두면서 자기는 불소식의 역할을 하고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소식이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의와 자기의 의의라고 얘기 제목을 붙였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좋은 포도나무 맺기는 바랬더니 뭐예요? 들포도가 맺었다라고 얘기십니다 그냥 우리가 심는 포도는 어떨까요? 이 포도는 뭐예요? 우리가 봉지로 싸주고 벌레 안 되게끔 만들어주고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이이 머루루 같은 거는 이 들포 이 들포도 이 머루는 뭐예요? 머루는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살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주인이 있는 좌측에 있는 것은 주인이 있는 포도고 우측에 있는 것은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냐 자기의 의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 포도원을 어떻게 향할지 너에게이러느니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그 다음을 헐어버리고 집밥을 주지 뭐퍼버리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멋대로 하니까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내가 포도원을 엎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황폐하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자, 무릇 만군의 여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포도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 자체를 이스라엘 나라가따다 뒤엎어갖고 황폐하게 없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 바라, 바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여 황포하고 그들이 공의를 바라셨던니 도리어, 나 하느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이번엔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한번 그걸 봤습니다. 뭐냐면, 자, 제목을 읽게 됐습니다. 인간은 가만두지 않으면, 가만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죠. 엔트로피제 연력각 제2법칙인데 그 얘기에 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보면 가옥의 가올이익이며 전토의 전토를 더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도 하고 또 집을 사고. 그다음에 땅을 사고 또 땅을 사고 갖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자 12절에 보면 연회에 수군과 비파와 소거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룸사롱입니다룸사롱룸사롱 가면 거기 밴드도 있고 거기 뭐 챔벌린 템벌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기타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얘기예요 뭐 수군과 비파하고 이런 거놀 노는 거 하고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같은 건뒷전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14절에 보면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그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제가 이제 그 예배 끝나는 진짜에 보면 마라나타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는 게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가면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유혹을 당할 수 있고요 그 유혹을 가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얘기죠 그게 자기도 이가 자기가, 자기가 유, 중독 중독이나 유혹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모른 상태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우리가 모양 그 벌은 그, 죄는 그모양에도버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근처까지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아는 목사님은 그 쾌락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아예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요? 예 생각 자체가 없어요.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그 어떤 쾌락적인 것을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내가 가보지 않았던 것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 뭐냐면 아예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유혹도 버티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만약 자녀를 키운다면 그 자녀들에게 정말 그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 아예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 어떻게 할 건지 빨리 보여주세요라고 합니다 내 백성의 무지함으로 무식함으로 사로잡힐 것이요 굶주릴 것이요 우리의 무리목말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 그, 저, 그 후, 나중에 영생되며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가 어떤다는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혹에 그냥 접하고 거기에 빠져갈 수가 없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십자이 절에 뭐냐면 수월의 욕심에 크게 내어 한령 없이 그 입에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쾌락과 그런 곳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유혹에 빠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 얘기가 18절에 보면, 죄악을 이끄는 자, 그는 자기 일에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할 게, 알게 할 것이다. 아,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빨리 나한테 좀, 뭐, 뭐 어떻게 하실 건가 좀 보여주세요. 아, 그래야지 우리가 알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꽤 늦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면서 왜 아직 심판이 없어요? 뭔가, 뭔가 좀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좀 긴장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19절이 말씀입니다. 자, 악을 선하다 며 선을 악하다 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으며. 자, 우리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수를 뭐라고 그래요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자기는 좌파는 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요? 자기들이 네그 공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약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하며 교만이죠. 이것이요. 포도주를 맛있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을 화 있을 진자로 돼 있습니다. 독주를 잘 빚는지. 과거에도 이 소맥이 유행했나 봅니다. 그 그러니까 독주를 갖다 이렇게 빚어갖고 먹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주를 잘 빚는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뇌물을 말미암아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결국은 뭐냐면 재판을 받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아갖고 그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고 그 사람을 인 죄인,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라의 지도자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여호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모든 양식, 모든 물과 그 다음에 용사와 전사,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가 그리하실 것이며라고 얘기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예루살렘에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양식과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점점 뺏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없어질 것이고, 용사와 전사가 없어질 것이다. 50부장과, 그런 50부장과 기인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 내용들은 뭐냐면, 군단장과, 그 다음에 연대장과, 하사관과, 이런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재판관도 없어질 것이고, 선지자도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복수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요술을 뿌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이런 사람들이고요. 자,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와 참모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능란한 요술자는 그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없어질 것인데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재판관과 50부장과 귀인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어 사단을 갖다가 축소시켜버리고 군단을 통폐합하고 해병대를 없애버린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들은 지금 뭐예요?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지금 낙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그 자리에서 내려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고요. 또 그가 소년들을 그들이 고관으로 삼으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년들을 어떻게 고관으로 생깁니까? 자이 내용이 뭐예요? 소년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죠. 어떤 룰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 사절말씀이 바로 이런 오늘과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게딱 그런 거예요 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과 같은 수준이 낮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기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3장에서부터 이 1장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현 시점과 거의 비슷하다고 느낌이 옵니다. 자, 6절에 보면 여기 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소지 있으니 너는 우리 통치자가 되어 이 폐어를 내손 아래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 좀 있으니까 네가 지도자가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싫어. 나 지도자 되기 싫어. 자. 지금 그 이낙연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 하자 그러면 30명한테 전화 걸어도 오케이 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만큼 이 정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털털 털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죠. 왜요? 그 비리를 알면 정말 믿죠, 아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뭐, 뭐가 될까요? 7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내,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좌측에 보면 그그이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해외, 해외 이민 신드롬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지난해 해외 이주에1년에세 4배가 급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지금 이민을 가고 있다고 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이 동남아시아도 가는, 가는 곳도 있지만 그쵸? 주로 영어권으로 많이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교만하여 느린 목, 교만하여 목을 뻣뻣하게 하고 그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뭐예요? 정을 털하라니까 유혹하는 눈으로 다니고 있고 그누구 하고 있다는 얘기야? 시원의 딸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자들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여, 여자들이 그렇게 돼 있고 이 아기작거리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조용히 걷지 않고 소리 내면서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이 하체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창피를 톡톡히 당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식한 발목과 고리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양식과 귀와 귀걸이와 팔목과 고리 뭐 이런 걸 갖고 계속 뭐예요 몸치장하는 거 외부, 외형적인 외것들 모든 것에 치중하고 있다고 라 얘기합니다 좌측에 보면 명품들이죠 명품 브랜드죠 이런 거에 모든 것을 목숨 걸고 이런 것을 차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주 고거하고 자기가 돈 많은 귀빈을 갖다 보게 되는 것처럼 자기가 외적인 것에 무지하게 치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손걸과세마포 옷과 머리와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것을 갖다 점점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형수술이죠. 그래서 뭐예요? 자,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군의 띠를 대신하고 뭐예요? 포박당하고 그다음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뭐, 요 뭐, 뭐, 뭐, 머리, 머리 잘른 사람이 이제 뭐, 우리가 보면 머리 이식하죠. 머리카락 이식하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치스러운 흔적이 대신한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성형 중독 걸려가고 이렇게 못생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성형을 또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시대에 나왔던 내용들이 너무 너무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너희는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너희 용사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용사들은 전쟁 통에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문은 슬하고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어 땅을 땅이 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폐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뭐요 나라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는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자, 이거는 사, 아까 얘기했던 3장이었지만 3 2장에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 2장에 9절, 1 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길를 기울어라. 너희가 지금 걱정 말고 하는 사람들 길를 기울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 말씀이 뭐냐면 자,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점점, 점점 황폐해지고 너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황당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자라고 얘기합니다.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회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 없는 자들아, 생각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 없는 자람들아 너희가 돈쓰기에 연연한 사람들아. 그런 여자들아. 강남 여자들을 지칭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뭐예요? 가슴을 치,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야 가시와 찔레가 모든 집에 덮, 덮을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 집 자체가 황폐한 초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뭐예요? 들락이나 꽃이나 그다음에 양떼 같은 것이 그런 초장철에 풀 뜯어먹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다 분명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똑같이 이런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충실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느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외교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사의 30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들로 인해 수치와 망신살만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되면 자, 여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있을 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어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도와도다 무슨 계약하고 이렇게 그걸 협약을 하면 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들 멋대로 자기 멋대로 다 계약하고 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여 또 다르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왜 내려가? 날아가? 애굽 내려가면 안 돼라고 하셔도 해야 되라고 말씀하고 싶으신데도 물어보지 않고 애굽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친애굽 정책을 쓰면 아수르와 바벨론한테 결국은 당하게 되있다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이 그늘의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며 그 고관들이 소환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서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지 못하고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이 가봐야 별벌이 없어 그러 가봐야 늘 망수살만 보고 도움도 안 되고 창피해 먹고 된게 없어. 무슨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비율를 하면서 이렇게 비율를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어디, 친, 어디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친중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친중 정책을 쓰고 있는데, 친중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애국인데, 애국이 뭐예요? 애국이 와갖고 우리가 노예도 아니었는데, 걔네들이 노예를 만들어봤죠. 그렇죠? 그래갖고 완전히 그 애굽,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노예로 만들어갖고 결국은 나올라 그럴 때 출애굽할 때못 나가갖고 막 했던 것이 누구예요 그게 애굽 사람들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진 통일할 때이 중공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통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중공군이 우리를 갖다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우리를 시비를 걸고 우리한테 뭐 해라 뭐 해라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중국입니다. 자 여기 아시리아는 뭐예요? 이 잔인한 민족들. 자기의 삼촌을 죽여버리고 자기 고모부를 죽여버리고 고성, 기관단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존다고 죽여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 코를 깨고 갔던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 김정은이 수하들 이게 결국은 누구예요? 결국은 북한이죠. 아시리아는 이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누구냐? 바벨론은 결국은 신흥왕국. 결국은 전 미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거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 그, 지도인데, 자, 뭐입니까? 지금 국제정세는 2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과 같다고 썼습니다. 이게왜 그럴까? 애국과 화친으로 인해 실망만, 실망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이 중국이 왜 한반도에서 이렇게 침을 쓰고, 왜 미국이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아십니까? 자, 이게 뭐냐면 해상길입니다. 해상길, 해상길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요? 이렇게 나가면 이미칠면 돼서 모르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몰래 빠져나갈 수 있어요. 또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죠. 동해로, 동해로 빠져나가면 일본 뒤로 빠져나가면 태평양으로 갈때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길을 갔다 알고, 요 길을 갔다 대한민국 우리가 잡고 있으면. 어떻게 요 오키나와에서 미군 항공모함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그 항공모함들이 이것을 갖다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미국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문재인,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자, 그 요번에 안 사실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그 미국에서 무작위 좋아했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사사사사 꼬셔갖고 야 우리 동맹이니까 우리 우리니까 이것 좀 빌려줘 우리 어떻게 돈 없으니까 우리가 못사 근데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친하지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돈을 떼운 거예요 전부다. 그러니까 무기를 무작위 사줬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라 그어요그 5분 얘기하고 뭐 3분인가 5분 얘기하고 물건 사 갖고 왔죠. 뭐, 40억불? 그 다음에 투자해갖고, 미국 그 끌고 가갖고, 미국 그, 우리 그, 기업인들 데리고 가서, 뭐, 얼마를 투자해요? 뭐, 40억불? 그걸 왜, 저기다 투자해요? 왜 미국에다 왜 투자해요? 한국에다 투자해죠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이런 친화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친복 정책을 쓰고 있고, 친중 정책을 썼다면, 나는 중국, 중국 그 무기를 살 거예요. 나 같으면. 근데 그 짓을 하면서도 뭐야? 미국에다가 물건 산다는 얘기죠.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효과도 없고. 아무 효율도 없는 거예요. 효율도 없는 것 같다 지금 하고 있는 짓이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뭐예요? 소년이 지도자가 되면 그런 꼴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북한입니다, 북한. 이 2019년 기준인데 중국이 27입니다. 박해 국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이게 박해 국가인데 북한은 부동의 일입니다. 계속 북한이 일이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목회자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북한하고 우리가 교류해야 된다고 하고 봉수교회가 우리, 우리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다 그러고 계시다는 얘기죠. 과연 정말 하느님이 계신가? 그분들한테 과연 하느님이 계신가? 그분도 청년과 같은 소년과 같은 지도자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 좀해 봤습니다. 자, 선지자가 왜 머리가 안 되고 꼬리가 될까? 자, 이사야 9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가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그 꼬리는 곧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여러분 여기서 15절에서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꼬리가 됩니까? 선지자는요.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왜 꼬리가 왜 됐을까요? 이게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꼬리는 뭐냐면 자. 왼쪽에 보면 우리가, 우리 대통령이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누구한테 인사 합니까? 자, 이 꼬리가 돼갖고, 지금 머리에다가 지금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결국은 뭐냐면, 이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각성이 됩니다. 우리가 자존감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중국가서 혼밥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국가서 푸대접 받고. 그죠? 의전 버튼 거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레드 카펫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걸어와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된 상태가 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국 가서 무기나 사갖고 오고. 아무것도 할거 없어요. 그거나 사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친, 우리가 친미 정책하고 동맹, 우리가 그 동맹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물건을 안 사고 우리가 빌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위범단도 적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전부 다모르 하냐면 돈으로 다 메꾸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을 자들이 멸망을 다하는 도다. 여러분 바로왕이요. 바로왕은 뭡니까? 리더를 잘못 만나서 팔로우들. 그걸 그 쫓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정이 됐어요. 그저 그렇죠? 홍해 수정이 됐죠. 자 그러면. 자, 리더를 리더를 잘못만 잘못 만나면 수장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백성들을 잘못 만나세요. 팔로워들을 갖다 잘못 만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리더가 죽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지금 이거거든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의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리더 잘못 만나면 결국 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싸웠던그 11이 국가 그, 그 11이라는 것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팔로우들을 잘못 만나서 리더가 잘못된 건 뭐예요? 모세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가난을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그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못 들어가고 간다는 건 결국 팔로우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돼요? 팔로우도 잘 만나야 되고 리더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오늘도 그... 청와대 앞에 그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교회 지도자가,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요번에 해병대 해병대 사령관이 그 한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박도에 대해서 당신은 알고 있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냐 작년도 2017년도 내가 거기 때려부실 계획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냐 김정은이 교시에 따라서 거기 나머지 무인도들을 다 점령 하고 있다고 라 이해하는 거죠. 그럼 그걸 내주는 게누구 내줬냐. 그 그 기사에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다섯 개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것을 을 남에 준다는 것은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죽음의 언약은 소금이스라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 자, 이사야 28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만한 자여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오만한 자도 어떻게 해요? 여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 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가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은 어떠세요 여러분요? 이 정권은 말이에요. 전부다 거짓말이에요. 그 조급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조차도 뭐냐면, 뭐예요? 나는 몰랐다. 부인이 다 한다. 부인 그, 그 건강진단서, 그 건강진단서가 아니라 그 자기 병진단서, 그그 그 자체도 그 병원 자체에서 난 이런 거 끊어 본 적이 없다라고, 끊어 준 적이 없다라고 위한 이 정도가 나온다면, 과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이 사람들을 하는 것은 사망과 언약하는 것과 수울과 맹약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을 우리 피난처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한 돌을 시원해서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그돌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거기를 쫓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를 측량질로 삼고 공의를 저울질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로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것을 넘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아무리 숨을지라도 그거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이세벨과 지금 그열1기를 하면서 느낀 게 역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것이 이세벨과 아합의 시대가 아닌가. 아, 예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하나님과이 내용과 왜이 시대와 거의 일치해가는지 저는 사실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서 느낀 게아이 시대가 너무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8절 보면요,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에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발핌을 당할 것이라. 지금 당하고 있죠. 자 지금 법무부장관 할라 그러는데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왜요? 자기도 알거든요. 이 정권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그 청와대에서 맨바닥에서 며칠 동안, 십 며칠 동안 지금 잠자지 않고 새벽 기도하면서 그, 그,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요? 결국은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29 성명이 결국은 6.29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게 그거거든요. 조국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어떤 거예요? 법무장관을 내려놓은 거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노트북을 발견했던 여러 가지 떠나서 뭐냐면, 보여줬다는 얘기요 자, 내가 밤 한성을 말해줄게. 2사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의 왕이 죽던 해, 죽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슬압 천사에게 철압이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옆에 보자 다 보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내 발도 더러운 발같던걸 내가 감춰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나쁜 건보여드리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슬압 천사가. 자, 여기 나왔던 뭐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였더라 내가 입이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오, 이, 이 저,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고 얘기합니다 북성한 백성에 거주했다는 게 뭐야 내가 신옷을 입고 검으로 입은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묻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선업 중에 하나가 부적가라고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수술 손에 가지고 네 개로 날아와서 달아,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이사에 선지자 이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이거 이거를좀 지쳐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런 그런 것들을 좀 제, 제어주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회전능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자, 이래서 부적가로 그래서 입을 쥐져가고, 어떻게 해요? 뭐, 화상을 입었겠죠.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자기 최악이 바뀌어진다면, 우린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 제가 갈게요. 왜요? 너무 은혜 받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담입이다만 인천 상륙작전을 보면서 아난 내가 제 이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겠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또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룩한 시를 남겨주시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우리하고 지금 똑같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주 우리가 주일을 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가고 수요 금요차례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땅만 밟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의 마음에 둔하고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가라 염려, 염려하건데 그들이 눈을 보고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느님이, 야, 쟤네들이 그 알고 그, 저, 귀로 듣고 저 눈으로 봐서 회개하면안 되니까 걔네들 복복해. 하느님 왜요?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거든. 쟤네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가만듣고 싶지 않다. 내가 쟤네들 완전히 정말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이렇게 하신, 거,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하시는 말이, 어느까지, 그때 어느까지까지 내가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요? 12절 이런 얘기 하시죠. 이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한테 실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냐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원의 300용사 7천명의 바알한테 인적, 인적, 인적, 절하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무슨 얘기하십니까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곳에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순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같이 거룩한 씨가 이땅에그루터기가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내가 정말 이를 진멸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얘네들을 남은 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남은 자가 되라 이사야 37장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수,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자 메시아가 탄성을, 탄생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장 10절에 그날의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면의 기치로 설것이요 열방에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하로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초림과 제림에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그 7장 1 4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인마 누리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 이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야 9장 16절 범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심판할 때 무슨 얘기냐면 내년 4월이 우리가 총선입니다. 총선인데 정말 우리가 심판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인도하는 자가 소년 같은 자가 우리가 인도하는 자가 되었, 되, 되면 결국 우리는 쫓아가는 자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느끼는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